<웃음> 아, 그 바람 쐬고. 아, 네, 그래서 예. 잘하들 일들에요. 자기 개인 일들 하세요. <웃음> 아, 너무 멋있나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야 될것같아 아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. 이자자어아 헤어 빨리 아하 한번 보고. 네 이제, 이제 이제 기분 좋게 좀 너무 나는 이게 너무 재밌고 자신 어나 너무 즐거워 약간 이렇게 귀여워 네. 와 맞아 맞아 맞아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신 만만아어어 자신 만만아어어 어, 어, 자신 만만한 씩 한번 웃어 보는 액션. 컷! 네, 합 액션. M, A, C, C, O, M. 컷! 네. 아, 어. 네. 한 어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못하게emos, 그 정도면 될까요? 네? 굳지 마, 진짜 나 없어야 는데 어, 예수 진짜 다부다 진짜 프로젝트 될것 같은데? 나이 m s 하는 귀여운 모습도 있고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 니 r e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sure. I am 항상 r e I am sure. I am sure. I am s 좀 r e I am s u 중에 I am sure. I am s u r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. 우리 남자 네. 시간을 네. 스스로 m z 세대라 믿는 캐릭터입니다. 그렇다면 실제 배우라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가요? 먼 네. 사람인가요? 네. 얼마 전에 매니저가 m z 세대 테스트라고 해서 네. 그런 게 있죠. 해봤어요. 백점 네. 만점에. 몇 점인가요? 7점 나왔습니다 어? 그러면 MZ세대 아니죠? 70점이면 은 MZ세대 근데 제가 MZ세대라고 읽으니까 <웃음> 안 된다고 하세요 MZ라고 60점. 읽어야 하는데 제가 MZ라고 읽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로는 분명히 70점이 나왔네요 70점 나왔습니다 <웃음> 예자힙셋힙사 제시의 매력 힙셋힙사 한번 보여주시죠 힙합 포즈 요! 이거죠! 여러분들! 선생님! 모든 작품들이 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유니콘이라 뜻이 또 기업 가치로 1조가 넘는 스타트업을 또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저희 작품이 1조, 1조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예, 재미있고 감동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좋았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 그리고 몸을 살짝. 저희 선배님은 항상 나의 브이로그는 예능이다. 시작부터 <웃음> 끝까지 모습이야. 야 잔치가 진짜 힙한 거야. 그, 누가 그래요? <웃음> 제시가. 제시가. 아, 제시가. 파티가 더 오히려 올드. 안녕하세요. <웃음> 신나게 끝나는 매화태 이런 걸 한번 당해보고 음.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. 신나게 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 음.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이런 건 약간 음. 좀 개인의 욕망도있보요 음. 네이버 나온 시간을 말씀드렸듯이 상콤함을 한번 아 상콤함이요? 상콤함 맞네 상콤함 그냥 어느 카메라를 보고 <웃음> 네 하나, 둘, 유니콘 안녕 <놀람>